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저희 병원은 관상성형 전문으로서 단순히 뭐 눈을 크게 하는 성형이 아닌 또뭐 코를 뭐 얍상하게 하는 성형이 아닌 또 얼굴을 뭐 V 라인으로 이렇게 뾰족한 턱을 그런 만들어서 강남언니 스타일의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얼굴의 조화와 비율을 맞추는 관상 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병원에서 어, 눈, 눈 성형 수술을 해서 눈을 이빨 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쌍꺼풀 수술을 하고 눈매 교정 수술을 하고 앞팀, 뒷팀, 위팀, 밑팀, 풀팀, 사방팀을 해서 그냥 눈을 이빨 크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얼굴이 예쁘지 않다 어, 왜 그렇게 어, 자기가 눈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어, V라인 수술 했는데도 왜 예쁘지 않은지 그 얼굴 비율에 대해서 진단해 달라고 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그 얼굴 중앙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비율로 보면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1대 1대 1쯤 돼서 딱히 어디가 특별히 긴건 아닌 것 같은데 얼굴 길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마스크 쓴게더 낫다고 해요 주주 거울로 보면 얼굴 중앙부 쪽이 긴것 같은데 뭐 1대1대1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면부가 어디를 말하는지 찾아보니 까 의사 선생님마다 말이 다 다르네요 정확히 뭐 눈썹 중간에서 코끝까지 인지 아니면 눈에서부터 입 까지 그 사이 거리인지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눈코입 이목구부의 모양이 거의 닮은 두 명의 여성 얼굴이 있는데요 반쪽씩 있는데요 이 사진만 보면 뭐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 뭐 거의 뭐 90% 확률로 뭐한 사람에게 쏠릴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어 누가 언니 같으신지 아니면 뭐 이모, 어, 아니면은 엄마 같으신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헤어라인부터 턱 끝까지의 전체적인 얼굴 길이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오른쪽이 왠지 길어 보입니다 얼굴 상중하 중에 어느 부분이 긴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중간 부분이 긴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중안부 길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 중안부 그러니까 middle third of the face의 길이를 눈썹에서 콧구멍까지의 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고전적이고 교과서적인 얼굴 3등분할에 대한 관념인데요. 그럴 경우에 한쪽은 눈썹과 코끝이 높고 한쪽은 눈썹과 코끝이 낮아서 이 녹색 점선 사각형이 양쪽이 거의 비슷하므로 이두 사람의 비율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안부의 길이를 눈에서부터 입술까지의 길이라고 정의하게 되었는데요. 이 분류에 따르게 되면 이두 분의 경우에 녹색 점선 사각형의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중안모를 기준으로 하면 이두 명의 차이가 별로 나이지 않습니다만 빨간색 점선 사각형의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로 중안부 길이를 정의하게 된다면 오른쪽 얼굴이 왜긴 얼굴로 인식이 되는지 이유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자연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예전에는 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새로운 학서를 제시해서 뭐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서 이렇게 과하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맨 처음 질문자의 사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이 여성 얼굴 전체의 가로 세로 비율은 1대 1.4 정도로 긴 얼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길어보이는 원인을 찾으려고 할때 기존 학설인 헤어라인부터 눈썹까지의 상안면부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중간안면부 콧구멍 아래부터 턱 끝까지의 하면부로 하여 중간 얼굴을 규정하게 된다면 1대1대1 정비율이 되어 긴 얼굴로 보이는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전적인 교과서에 나온 고정관념을 깡그리 없앤 다음에 이렇게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를 중안부 비율로 이렇게 친다고 한다면 아하 여기가 긴 거구나 하고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황금비율의 비밀 이라는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얼굴의 상중하 비율이 1대 1대 1이 아니라 1대 1대 0.8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관이 이렇게 작은 0.8이 예쁘다는 그런 도그마에 갇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이 여성의 상안모중안모하안모 비율은 1대 1대 1.1 인데도 예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얼굴 중간이라고 볼수 있는 눈에서부터 코끝까지 거리나 눈에서부터 입까지 중안부 거리는 상당히 짧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분의 사진도 또 분석을 해 본다면 눈썹까지의 상안모 그리고 그 아래쪽에 중안모또 그 하관의 하암모 비율이 0.8대 중, 중암모가 1, 1그 다음에 하암모가 1.1 .1 정도, 그러니까 0.8대 1대 1.1 .1 정도가 되는데요. 그,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어, 뭐, 이렇게 독단적으로 알고 있는 그 1대 1대 0.8의 비율과는 전혀 다른 비율인데도, 어, 예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중안면부의 길이인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간격을 이 사람한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거리가 아주 짧은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얼굴 중안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그 책에 나오는 고전적인 방법과 또 제가 제시하는 그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관상학에서는 얼굴을 따질 때 얼굴의 골질과 육질의 비율, 조화를 따지게 되는데 이 중간 얼굴, 이 중안부에서도 골질의 중안부가 있고 육질의 중안부가 따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에 따라서 얼굴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